바다 논 물고기 잡을 수 있고 여기 어. 바다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빨간색 다시 누르고 내려주시면 되세요 <목소리도> 끝에서부터 이렇게 넣고 위로 쭉 올리면 새우 모양대로 이렇게 꽂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놔봐야지 아 알겠지? 되게 안 작았어 아직 잡혔어 먹었어 먹고 갔어 다시 꺼내 잡아주신다 어요들잡 돌려, 돌려, 돌려. 그 돌려, 돌려, 돌려.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물고기, 물고기. 왔다. 어머, 물고기.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이거지나놈도이이놈 이놈도, 이이놈세이이이 이놈도, 이놈도, 이놈다이놈이이 오. 아이야 아빠다. 아비 더비. 이바 너무 말르다 얘들. 에기만 돌리나. 려거좀 잡아 잡아 잡아. 꺾 봐. 돌려 돌려 돌려. 다떴다 <봄> <봄> <봄> <봄> <웃음> 얘들 이름이 뭐예요? 미꾸라지 그, 같은 건 어랭이 음, 얘는요? 줄 모아둔. 아, 음. 얘도 이렇게 음. 만지면 괜찮아 음. 음. 가시가 여기 위에랑 여기 옆에 있던 음. 음. <웃음> 뭐야? 이거 뭐야? 쥐치예요 아 쥐치구나 <웃음> <웃음> 왜, 왜, 왜, 왜. 엄마, 아빠가 어 엄마 아빠 잡 거야? 잡아볼래. 어. <웃음> 테를 <테리> 잡아봐. <웃음> 테마 한번 <잡았어? 테리> 잡아봐. <웃음> 잡을 수 있는 거야? 아, 기라 애기라 괜찮아. 안 돼. 하고 있어. 하나, 둘, 셋, 짠 끝으로 <웃음> 야 미끌미끌라지 어머 네, 어머 음, 여기 또 괜찮을 것 같은데? 미끌미끌 해나무기만 네. <목소리> <무술한 거. 목소리> 이렇게 만들 여기 구이 불러 또만져보고나다한번 만져봐 이렇게 요 너무 많 가면 안돼져돈다이렇야 이거 이거 해봐 어. 이거 어허허 봐봐. <목소리> <안> 이렇게. 안녕, 안녕. 허허 이거 이거 허허 이거 허허 이거 허허 이거 잡아봐, 잡아. 허 가만. 아사합니다누아 누누 아 응. 엄마가. 헤리테리 잘 잡았어. 따봉따봉 했지? 맞아. 테리 만져볼까? 헤리는어땠어 <웃음> 나는 만져는게 너무 기분 좋고 또 보는 너 너무 기분 좋 너무 쉬운데. 신발발짝이니까더 예쁘네 아 소름 돋았어 지금 와 소름 돋았어 어어 어. 여기, 게 이쪽 다리가 둥둥 여는여 아, 같아 기 둥둥 여는여 같아? 날아간다 날아간다 <웃음> 테리 왜 이렇게 잘해? 테리 왜 이렇게 잘해? 어때? 또 바뀐다 그림 또 바뀐다 끝없는 공연 같아 진짜? 어어어 어, 진짜 빨리 박수 이거, 이거 공연 보는 거 같아 어 진짜 이거 공연이야 야 여기도 진짜 추천해 주나 안 보이는 거야 체험을 해야 되는 거네 어. 엄마 응 어, 맞아 아까 이거 안 하면 말도 안돼 엄마. 응.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 손에 꽃잎이 날아온다 페리 봐봐 엄마가 꽃잎을 털게 봐봐 하나 둘셋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하나둘하하하하하하 <웃음> <야>, <웃음> <둘, 데넷. 웃음> <웃음>